반 수, 반반 하나. 반. 어. 있 음. 어. 요파는 어. 음. 음. 어, 어. 음. 음. 아, 뭐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반 음. 하고 음. 하고 음. 알아요. 하지만 반. 링요 아, 아. 아. 반반은 수제비하고 네. 칼국수예요? 어? 네. 반반은? 자, 만들고 자. 아, 그런 거같은 비글 수제비 수제 맛있어요. 반반이 판반도어서 반반도 오요 네. 이거요어 아, 섞어서 맛있어요. 판판이세요. 반반은 고기만 주시면 반반이다. 이 이게 반반. 아, 이게 반반. 네. 겠다 <웃음> 아, <웃음> <이게 판반. 웃음> 아, <웃음> 아 만두. It's the noodles. 판판. It's t h 하고 스파이스. 스파이스. 에, 이는난 좋아. 이거 김치 맛이에요. 와감사합니다 언니 아, 음. 아 음. 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 와, wow. 이게 yeah. fresh. since fresh, I don't know how 한국어 하지만 look at the smoke. 완전 oh, so fresh. 와, 타츠한 타츠 한국수이에요. 뭐래요? Noodles chewy. c h e w 한국말 몰라요 Let me try the soup. c h 한국어 c h 페이 y 아, taste. Taste. 아, 초기초아수초초기 국수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안녕. 고 오마, 오모 오마에요. 오뎅? 네, 오뎅. 오묘. 네. 괜찮아요. 네, 인분한개 주세요. <놀람> 안녕하세요. Okay. This e m e r l d seems really friendly. So I was like, okay, let's sit here. 인분몇개 있어요? 3개? 하나, 둘. 3개. <놀람> 먹었어요. 먹었어요. <놀람> 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맥주 솔맛어요. 맥주 마셔요? 나 맥주만 먹어. 맥주만 먹어. 은안 먹어. 만 먹어. 응. 맥주 좋아요. 아, 맥주, 좋아, 좋아요. <웃음> 맥주 좋아요. 맥주 <웃음> 좋아요. <목소리> <안 목소리> <시 Common> <목소리> <한 잔만> 요한잔 먹어 <목소리> 언니 한 잔만 주세요 언니 한 잔만 주세요 언니 저거, 저거 진짜요? 감사합니다 언니 진짜 마음 보여. 언니 맛있어요. 누가 와우! 맛있다! 네, 처음 먹요맛셔요와 진짜 맛있어요. 언니 l 평 마셔요? k milk milk milk milk milk milk m i l 래 <목소리를 잘> 마셔요. 혼자 세병 마셔요. 와 언니 대박. 언니대병 혼자 마셔요. 네. 언니 제가 한병 마셔요. 한한병니고 한병 한병 마셔요. 네. <목소리를 잘> 마셔요> 한국어 학생. 이가말 네. 가고 네. 말하는 거요 제가 언제? 어 파이. 한국어 학생. 네. 파월 파이월 시 왔어요. 어. 네. 제가 한국어 아아 아, 하루 진짜 어려워요. 네. Conde style, chichin, wine, jo, b i di ma, bai di style. I think I walked the wrong way. Tell me, l o i o i zhi i h 아니에요. 혹시 여기 어떻요 Ah, i it here? Wait. Two hours later. Nope! Eeeh! o w are you? I think she left. But I remember, at least remember the Sajanim. Sajanim. m a m already. I oh, don't know, she hasn't finished her sewer yet. She hasn't finished her drink. Oni! Oh, nee. 봉대기 아, 없어, 요 미안해요. 다키오키 s u n 소요. s u 순대 a 어요 어? 순대 d a y of sorrow, Sunday Mokosi. 대 u n d a y Sunday, s 대 n d a y m o k o s 봉대기 n d a y Mokosi. s 순대도, 순대도 먹기는 먹어. 아, 순대도 먹기는 먹어. 국수 음, 음, 아, 아. 조 국수 조, 조기기 <목소리도>,